집이 와 진짜 오래됐네요 돌로 관리를 잘 해놨네요 디자인 도로로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차가 한대 이렇게 들어오면 손짓으로 수신호를 주고 받아야 최고의 명당은 역시 청룡마을 본 마을이죠 라며 구독자님이 극찬하신 이곳 먼저 청계산 자락의 청룡마을 부터 가보겠습니다 내비로 찍은 자리는 내곡동 주민센터 문화센터도 같이 겸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건물 뒤로 널찍한 주차장이 있으니까요. 답사 오실 때 참고하시고요. 와 여기저기 크리스마스 준비로 한창이네요. 지금 오른쪽이 청룡마을이고 딱 요길까지가 마을 경계로 보입니다. 길 따라 뭔가 나무들이 쫙 늘어선 게 봄, 가을에 산책할 만 나는 코스네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 산이 바로 청계산인데요. 여기서 보는 풍경이 아주 멋지죠? 아하 이 왼쪽에 공영주차장이 있네요. 여기다 차 대고 저 위까지 걸어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길가에 웬 차들이 이렇게 많죠? 주차장이 작아서 꽉찬 건가요? 아니면 주차비가 아까워서 그런 건가요? 제가 직접 물어보니까 공영주차장 주차비 하루종일 3 0 0 0원이랍니다 이번엔 비닐하우스들이 많이 보이네요. 예전에 서초동 양재동 꽃시장 그 시절 흔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한때는 서울 중에서도 최외곽 변두리였던 이곳. 최근에는 몇몇 보수 정치인들 이름이 거론되면서 잠시 뜨거웠던 곳이기도 하죠 지금은 뭐 지하철도 들어오고 완전히 상점 벽해입니다 그나저나 여기서 보니까 저 아래 산책, 계울이 아주 예쁜데요 이따가 걸어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보죠 이야, 입구가 상당히 혼란스럽네요 바로 앞에 교회, 신축, 구축 이쪽엔 유리가게, 미술관 갤러리 뭔가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큰 나무가 있는 것 보니 여기가 청룡마을 원래 입구로 보이네요. 지금은 뭐 거의 맛집 골목이죠. 예전 전원마을 이미지는 흔적도 없습니다. 저 아래로 신분당선 청계산 입구역이 들어와 있고요. 그쪽에 중급 규모의 하나로마트도 확인했습니다. 이쪽에뭐 편의점 하나밖에 없네요.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마을과 이어집니다. 이 도로, 신호 등 기반시설 깔끔한 것좀 보세요. 여기 안쪽에도 미술 전시관이나 국수집등 다양한 상가들이 많고요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바로 요 마을이 청룡마을 메인스트릿 오래된 집은 진짜 거의 뭐 7,80년대 분위기죠 그때는 골목에 차가 거의 없던 때니까 이렇게 구획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지금은 차가 한대 이렇게 들어오면 손짓으로 수신호를 주고 받아야 겨우 지나갑니다 참 격세지감을 이 불법주차 차량들에게서 느끼네요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분위기죠. 이런 곳의 빈 땅은 부르는 게 값일 테고요. 신축이 들어오려면 무조건 집을 허물고 새로 짓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건이 되신다면 외부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고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단열, 난방비 부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자 보세요. 금세 마음이 통했군요. 이런 식으로 이웃간 훈훈한 정이 쌓이나요? 글쎄요. 정은커녕 자칫하다 싸움도 날수 있으니 복불복입니다. 이쪽엔 또 교회가 있네요. 작은 동네에 교회 참 많습니다. 다시 저 앞에 주민센터가 나오면 차로 한 바퀴는 끝. 이제 걸어서 본격적인 팩트체크 시작해 보시죠. 내곡동 주민센터 앞입니다. 화장실이 급해서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다쳤습니다. 아, <웃음> 이 마을의 시작점이자 어떻게 보면 끝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 마을은 이쪽으로 쭉 들어가면 펼쳐집니다. 와 여기 집이 와 진짜 오래됐네요. 이건 뭐 유물급입니다. 여기 사람이 살고 있는 건가 보죠. 저 아파트와 세련된 아파트와 상당히 비교됩니다. 아, 여기는 마을 가운데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나란히 붙어 있죠 어휴 마을 앞에는 이렇게 큰 나무도 예쁘게 정리해 놨고요 경로당도 이 동네는 상당히 예쁩니다 확실히 서초동 이름값 하네요 지금 여기는 청계산 청룡 공영 주차장입니다 여기다 차를 대고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고요 청계산 등산로는 이쪽으로 넘어가야 길 하나를 넘어가야 나옵니다 마을 뒤쪽에 있는 주차장 뒤쪽에 있는 아, 텃밭인데요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네... 이게 봄동인가요? 이 마을 한쪽을 흐르고 있는 조그만 하천 여의천입니다 냇물도 이렇게 상당히 돌로 관리를 잘 해놨네요 아까부터 자전거들이 상당히 많이 이쪽으로 산책하시는 분들도 다니고 있습니다 이쪽에 주차금지라고 시간도 9시부터 12시까지 적혀 있는데요 어, 주말에는 해당이 안 되나 봅니다. 바로 여기가 유명한 맛집들이 많은 그런 골목이고요. 이큰 길을 건너면 저기 펜스 너머가 바로 어, 경부선이고 그 뒤로 청계산 공원으로 이어진 등산로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주말에 오니까 거의 등산객들의 어떤, 어, 모임. 등산객들의 천국 같습니다. 다 등산객밖에 안 보입니다. 이쪽이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을의 생활 인프라가 될수 있는데요 맛집들이 상당히 많고요또 드문드문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는 디자인 도로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마을 안에는 확실히 이렇게 예쁜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마을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공터인데요 여기도 지금은 텃밭이나 이런 걸로 쓰고 있지만 조만간 저런 식으로 개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을 크기는 약이 정도고요. 향은 모두 남쪽입니다. 양쪽 산 아래 오목한 평지 형태죠. 도로는 기가 막힙니다. 경부선, 분당내곡선, 용인서울선이 차례대로 놓여 있죠. 물론 IC 인근의 정체는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분명 고속도로인데 차가 다서 있어요. 아 거기까지. 지하철, 신분당선 청계산 입구역이 마을 앞에 있고요. 버스는 두대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 개포동 방면 또 하나는 아래 판교 운중동 방면 대중교통 이정도면 준수하죠 근데 초등학교가 가까이 안보이 아 여기 있군요 위동네 언남초 1.1km 중학교는 여기 내곡중 840m 초등학교 저학년만 지나면 지 알아서 다닐만한 거리네요 생활인프라는 아까 본 여기 지하철역 부근에 다 모여있죠 뭔가 약간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여긴 강남이니까 이마트, 코스트코 모두 양지IC에 딱 붙어 있습니다. 마을에서 차로 16분 5km, 종합병원은 서울어린이병원이 8분 2km, 강남세브란스병원이 23분 7km. 거봐요. 제말 맞죠? 제가 느낀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언제나 여러분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